안녕하세요. K 군입니다.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오류 혹은 궁금증 10가지를 꼽아봤어요. 간절한 만큼 소소한 실수로 후회만 남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재회와 화해를 구분을 잘 못하세요. 재회라는 것하고 화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완전히 다른 느낌이라고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재회와 화해를 구분하지 않고 조언을 해주시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그걸 잘못 적용을 시켜서 전혀 다른 반대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헷갈린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비슷한 느낌이 든다는 얘기겠죠.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결혼한 부부가 요 부부싸움을 한 뒤에 잠깐 별거를 하는 거를 우리는 화해라고 본다면 재회는요, 이혼한 부부가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회인지 화해인지에 따라서 대처 방법도 180도 달라야겠죠. 두 가지는 엄밀히 말하면 서로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재회인데 화해 방식을 사용하면 안될 거고요. 반대로 화해인데 재회 방식을 사용한다면 완전한 이별까지 갈수 있는 상태가 될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해 오시는 많은 분들이 어, 특정 기간 안에 연락을 안 해서 내가 그 상대를 완전히 놓치는 건 아닐까요? 하는 그런 걱정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재회를 하기 위해서는 한달 안에 혹은 2주일 안에 어떤 특정 기간 안에 연락을 해야 한다는 그런 조언을 받아서 아마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이게 결국 재회와 화해를 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가 아닌가 싶어요 화해는요 일정 기간 안에 연락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별한 것처럼 느껴졌을 때 일정한 타이밍을 두고 확실하게 어필을 해야겠죠 근데 재회는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재회를 원하는 건 나겠지만 그 결정을 하는 거는요. 내가 아니라 상대가 하는 거거든요. 연애라는 게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른데 거기에 어떻게 일정 기간을 우리가 정해놓고 행동을 할수 있을까요? 일정 시간 안에 재회를 시도해보는 게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좀 문제 있는 오류가 아닐까 싶고요. 마음이 힘들다고 해서 성급해지면 재회는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를 만나고 싶은 내 마음과 맞물려서 빠르게 시도하지 마시고요. 될수 있으면 더 천천히 혹은 너무 느린 거 아닌가 싶은 마음으로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제외할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제외하고 어, 화해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재회를 원하고 있는 내 상대방은 요 대부분 나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고 있는 중이겠죠. 그런데 내가 문자를 보내거나 연락을 하거나 어떤 방법을 취하면 그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가 그것을 찾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상대방을 위해 노력을 했다면 그래서 마음이 풀리거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면 그건 화해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가 나를 밀어내고 그렇게 이별을 한 상태라면 화해가 아니라 재회겠죠. 재회를 어떤 방법으로 하면 무조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재회를 원하고 있다면 이런 방법을 시도해보는 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재회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상대방이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나에게 돌아오는 일을 우리는 재회라고 하는 거니까요. 네 번째는요. 일정 기간 안에 내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잊혀지는 거 아닐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런 걱정이 안될수 없을 거예요. 물론 내가 연락을 안 하면 상대가 나를 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요. 어떻게 보면 화해와 좀더 가까운 경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화해나 사과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거나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비울 수도 있겠죠. 상대방을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재회는요. 이미 상대방이 요 나를 밀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지우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연락을 하면 더 밀어내려고 하고요. 더 세게 지우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는 연락을 하면 할수록 더내 상처는 커지게 되는 거죠. 연락을 안 하면 감정이 사그라들까봐 그런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런데요 연락을 자주 해도 요 감정은 사그라들어요. 여러분들이 재회를 고민하는 것처럼 처음에 그 남자와 사귀었을 때 불같이 사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회를 고민하는 상황까지 왔다면 감정이 사그라들고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자주 연락을 안 한다고 해서 혹은 자주 연락을 한다고 해서 감정이 변한다는 건 약간 핑계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든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우리가 오랜만에 추억의 과자, 추억의 불량식품을 만났을 때 마음이 되게 기쁘죠, 반갑죠. 저거 한번 다시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늘 주변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강렬하게 끌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연락을 자주 하면 상대방이 나를 잊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가끔은요, 연락을 안 하는 게 상대방에게 궁금증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걸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연락을 안 하다 보면 다른 남자를, 다른 여자를 만나서 내가 기회를 뺏기게 되는 건 아닐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을 만나버려서 내가 기회를 뺏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역시 연락을 안 한다고 해서 잊혀지는 건꼭 아니라는 거죠. 재회를 원하는 분들은 요 내가 지금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예전에 그 사람과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빠져있는 감성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내가 원하는 그 사람, 그 여자는 요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동안에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락을 해도 어차피 생각을 안할 거란 거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신나게 그 상대와 즐기고 놀았다가 어느 시점이 돼서 그 상대에게 또 다른 상처를 받거나 실증을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떠오를 수 있거든요. 상대에 대한 불만들이 쌓이고 상대에 대한 아쉬움들이 느껴질 때 그때 나라는 사람을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않게 하려고 여자친구를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내가 연락을 하거나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별로 없다는 라 거죠. 오히려 자꾸 더 밀어내고 금방 질리는 역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요 다른 사람을 사귀면 재회가 불가능할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만나도 요 재회는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내가 원하는 그 상대가 다른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때둘 사이가 좋으면 둘 사이가 계속 좋다면 재회는 불가능하겠죠. 재회를 원하는 분들은 요 기본적으로 기다린다고 생각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내 상대가 원하는 그 사람에게 뭔가 아쉬운 부분들, 단점들을 찾아내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안올 수도 있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재회를 저는 권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내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 지치거나 아플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될 거고요. 그런 오랜 기다림의 각오가 없이 재회를 시작하면 평생 나한테는 계속되는 상처만 있을 수 있다는 라걸 미리 염두에 두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는요. SNS를 차단했다가 풀었어요. 전화나 카톡을 차단하고 있지는 않아요. 연락은 안 오고 제가 보낸 톡에 일심만 하고 있어요. 저에게 마음이 있는 걸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내 상대방은요. 전혀 그런 감정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할 때는요 내 마음과 반대되게 해석을 하시는 게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대는 그동안에 내가 계속 매달리면서 연락해왔던 게 지겨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단을 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계속 연락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차단을 풀었고 내가 보낸 톡에 읽기는 했는데 답이 없는 경우라면요 나한테 마음이 있어서 내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궁금증이 생겨서 여전히 얘가 나한테 연락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는 마음이거나 내가 너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나한테 연락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하는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여 내 상대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금방 상처받고 또 아파지세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덟 번째 재회를 원하는데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고 있으면 연락이 오고 답이 오고 나에게 재회가 성사될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안타깝게도 요 재회는요 답이 없는 그냥 단순한 기다림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재회를 성공시킬 능력이 있다가 아니고요 재회를 원하고 있다면 최소한 적어도 내가 할 것들을 다 해보는 걸로 그렇게 기다리는 것으로 끝인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상대방이 우리 재회에 키를 쥐고 있는 거고요 그가 나를 그리워하면 재회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가 나를 잊으면 나는 평생 기다리다 끝나겠죠 내가 연락을 하든 안 하든 모든 선택은요 내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 수도 있고요. 안올 수도 있다가 정답이겠죠. 아홉 번째, 친구처럼 지내자고 하는데 연락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서 오히려 내가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무조건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하지 마세요 이런 룰은 아니거든요. 연락이 되고 있는 상태라면 굳이 그 연락을 잘라내거나 차단하거나 내가 굳이 안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연락이 잘 되고 있으면 그 연락을 통해서 내가 보여줄 수 있고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상대방이 느낄 수 있게 전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연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요. 연락을 안 받고 나를 차단하는 것보다 는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 좋은 상태를 굳이 안 좋은 상태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연락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린거지 그렇다고 연락을 또막 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걸꼭 알려드리고 싶네요. 연락은요, 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은 건 맞고요. 연락이 되는 거는요, 가끔 내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잘 사용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열 번째, 상대가 나와 헤어지고 나서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요, 여자도 만나고 그렇게 신난 것 같아요. 이미 재회는 글른 거겠죠? 라고 질문하시는 것들이에요. 네. 그 제외는요, 글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상대가 하고 있는 행위는요. 그 행위 자체가 사실이에요. 다만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선택은요. 그 사람이 하는 거고요. 나는 기다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대방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상대방이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결국 내가 못 기다리는 내 스스로에 대한 상처를 만드는 일이 될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그 상대가 나 때문에 힘들어서 나와 이별하고 나서 그도 힘들어서 아마 그걸 달래기 위해서 어딘가에 기대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로 위안을 삼고 내 상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는데 나 스스로에게 상처를 덜줄수 있겠죠. 상대방이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술을 마시고 여자를 만나는 겁니다. 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상대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든지 간에 결국 내가 해야 될 몫은 기다림이니까 그 기다림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상대가 그래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아주 신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내가 분명히 상처를 받겠죠. 그 사람이 참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겠죠. 그럼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굳이 그런 사람과 왜 재회를 하시려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재회를 원한다면 요 적어도 내 상대방은 나에게 둘도 없이 소중한 그런 사람이어야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헤아릴 마음의 준비가 됐다면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를 제대로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준비가 됐을 때 재회를 시작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재회는요, 재회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최후의 목적지처럼 간절하게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잊고 계신 것 같아요. 만약 재회를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지 못하신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재회를 하면 헤어질 확률이 아주 높아요. 물론 끝까지 잘 사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아마 서로가 서로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다시 확인했을 때 가능한 거겠죠. 나 혼자 때를 써서 재회를 하게 되면 요 금방 이별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받는 상처는 요 처음 이별했을 때보다 훨씬 아프고 클 거라는 거죠.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과 다시 만나든 아니면 그 사람을 잊고 새로운 사람과 다시 연애를 시작하든 어떠한 경우든 내가 가장 소중하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는 연애를 이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